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이병옥입니다. 오늘 드디어 옥펓 시간이 왔습니다. 옥펓, 옥펓을 옥 처음에 소개했을 때 여러분들이 와 내가 그 생각을 왜 못했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옥펓이 다시 정리가 됩니다. 옥펓은 네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퍼팅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가슴이 아픈 게 너무 로봇같이 해요. 그리고 뭐 샷에 대해서는 연습도 무지하게 많이 하면서 퍼팅은 연습도 잘 하지 않고 뭐 고작 연습하는 게 집에서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거에 대해서 화장실 가다 한두 번 치고 들어가면 <웃음> 하고 가서 화장실 갔다또 와서 거실에 앉아서 쉬다가 또한번 생각나면 또한번 하다가 안 들어가면 아, 어? 이런 게 거의 다거든요 중요한 건 샷도 그렇고 퍼팅도 그렇고 의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옥펄에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마음가짐이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는 시간 옥퍼 오리엔테이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옥 퍼스를 할때 우리 보통 셋업 할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눈뭐 주시 밑에다가 딱 떨어뜨리고 여기에서 그립을 다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오각형을 하고 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퍼팅 뭐 좋아요. 옥스윙 할 때. 근데 이제 옥스윙 하시는 분들은 완전 초보분들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퍼팅을 할때 저는 이렇게 막 그립을 어떻게 리볼스 오버래핑을 하고 뭐 이런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셋업을 할때뭐 어떻게 해라. 왜?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가지고막 어? 이렇게 다니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다만 양쪽에 겨착이 될수 있는 정도, 겨착이 될수 있는 정도. 그리고 셋업을 할때 이렇게 서 있지만 않으면 이렇게 되면 탁탁 때리니까 약간 툭 떨어뜨린 요런 느낌. 퍼터가 놓이는 그 느낌대로만 놓고 퍼팅을 하면 된다. 그럼 공의 위치는 어디가 좋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쪽이 좋지 않을까요? 라는 제안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옥스를할때 가장 기본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퍼팅을 하잖아요. 퍼팅을 하면 여기에서 딱 보고 이거는 진정한 꾼으로서의 자세가 아니에요. 진정한 꾼의 자세 먼저 아세요? 제가 여러분께 공을 던져줄 때딱 보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퍼팅은 먼 거리를 쳐야 되는 운동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 이렇게 던져줄 수가 있어요. 즉 무슨 말씀이냐. 맨날 우리 공 던지기 할때 이렇게 던져주면서 퍼팅만 막 이러니까 맨날 퍼팅은 그냥 암흑 속에서 하고 있는 거나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라인도 안 놔. 이 라인도 안 맞추고 공도 안 놓고 그냥 캐디분이 놔주는 대로 쳐. 그리고 힘 조절을 는왜안 들어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그 자리에서 잘될 때. 만약에 라인 잘 놔주고 본인 스피드를 잘 이해해서 놔주는 캐디분 만나면 그날 퍼팅 잘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퍼팅 못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뭐라고 하냐면 막 이렇게 벌리고서도 되니까 저쪽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그쪽으로 보내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저는 사실 스크린 골프에서 가장 어려운 게 저는 퍼팅이긴 한데 어 실전과 좀 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딱 보고 아홀 쪽으로 어저 정도 쳐 봐야 되겠다. 쭉 해서 음 보내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들어갔다고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속으로는 되게 좋으면서 자 다시 보고 그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여기서 투박하게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줘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보내줘도 되니까 보세요 이거 밖에서는 안 들어갈 게 스크린에서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잘못 믿는 거예요 자 다시 또 보고 그쪽으로 보고 그쪽으로 어떻게든 보내주는 거예요 이건 조금 짧을 수도 있겠다 어아 어, 그렇죠 짧았죠 또또 또 보고 그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가게 보내주는 거예요 또 또 그쪽으로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보고 계속 계속 보고 그쪽으로 받아 이런 식으로 해서 통 소통을 하고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여러분들 은 어떻게 하느냐 보통 있으면 공기 발부터 먼저 맞추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엉덩이 힘 주고 오각형 만들고 물론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셋업을 했다고 하지만 그대로 스트로크를 하니까 그냥 우측으로 가죠. 왜? 어디로 치겠다는 의도가 없거든. 그냥 그렇게 되면 갈 거라고 믿거든. 천만에 절대로 그렇게 가지 않아요. 여기에서 퍼팅은 좋은 점이 뭐냐면 10m, 15m가 되면 이 안에 들어오진 않지만 우리가 막 물고기 눈같이 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보면 이쪽도 거의 한 5, 6m가 보이고 이쪽도 5, 6m가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살짝만 봐주면 10m 이상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홀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보는 상태에서 그쪽으로 보내주는 생각을 하고 쳐주면 그쪽 방향으로 방향성이 무지하게 좋아져요.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그럼 옥퍼스를 할땐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쳐야 돼요? 아니요. 일단 그쪽으로 치는 연습이 되면, 치는 연습이 되면 그때는 똑바로 와서 이렇게 보고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게끔. 음. 오늘은 좀. 컨디션 이상으로 좀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크린하고 좀 궁합이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잘하진 않는데 또 이렇게 되고 그쪽으로 지금은 이제 똑바로 서쪽 보고 그쪽으로 이렇게 쓴 거랑 거의 똑같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이건 조금 오른쪽으로 갔다. 이번엔 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조절을 할때늘 옆으로 보면서 가장 편하게 그쪽으로 보내줄 수 있는 각도가 어떤 거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그 위치를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의 위치는 어떻게 찾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그쪽으로 미는 게 편하면 이게 맞고 이쪽에 놓은 상태에서 그쪽으로 놓는 게 보내는 게 편하면 그게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그래 그래요. 왜? 어떤 사람은 백스윙을 할때 뒤로 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밖으로 뺄 수도 있잖아요. 그 특성에 따라서 내가 좌우간 옆에서 딱 보고 저는 이제 완전 지금 왼발 안쪽이라면 이렇게 해서 그냥 퉁 쳐가지고 그쪽으로 보낼 수 있는 느낌 정도면 이게 굉장히 훌륭한 거고요. 만약에 오른쪽에다가 놓고 어떤 분은 오른쪽에서 놓고 퉁 치면 나는 똑바로 보낼 수 있어. 저는 이제 딱 오른쪽으로 오니까 또 빠지네요. 어 이런 분은 오른쪽에 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맞는 공 위치를 찾는 건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주시가 어떻고 무슨 제가 뭐라고 하냐면 주시 무슨 주스 이름입니까? 여기서 딱 있으면 딱 봐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쳐다봐요. 그럼 제가 왼쪽 눈으로 쳐다봐요? 오른쪽 눈으로 쳐다봐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제가 오른쪽 눈으로 쳐다봐요? 왼쪽 눈으로. 아, 양쪽 눈으로 쳐다보지. 뭘뭐 한쪽 눈이요? 물론 이건 가렸으니까 한쪽밖에 안 보이는 거죠. 가렸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분명히 전 주시가 오른쪽일 텐데 그런 걸 너무 얽매이지 말고 내가 실제로 옆에서 얘를 보내려고 했을 때 가장 편하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낼 수 있는 그 위치에다가 놓고 스트로크를 할때내 진정한 위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오픈 스탠스를 취하고 쳤을 때와 똑바로 놓고 쳤을 때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쪽과 소통을 할수 있는 능력이 되면 여기에서도 공의 위치를 찾는 거예요. 진짜 어떤 게 편한지. 근데 저는 솔직히 어. 왼쪽 그냥 약간 오픈 스탠스를 하는 게 저는 사실 제일 편해요. 이렇게 해 가지고 그쪽으로 보내기에는 왜냐면 어프로치 연습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칠 때가 가장 정확히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이 오픈 스탠스나 아니면 옥퍼트, 옥퍼트 스트로 크 연습, 요 연습을 해 가지고요. 굉장히 스트로크가 좋아진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 여기에서 이러한 스트로크 연습을 먼저 오픈 스탠스로 해서 밀어보고 그 다음에 클로스 텐스 일반 스퀘어, 어, 스퀘어 스탠스로 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은 이제 옥퍼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옥퍼팅을 할 때도 인스핀 아웃스핀 퍼팅을 해야 합니다. 저는 뭐라고 하냐면 똑바로만 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똑바로 치는 거를 할때 굉장히 큰 실수를 하는데 이렇게 섰어도 인스핀이라는 게 뭐였죠? 위에서 땡기면서 스핀을 안쪽으로 매기는 게인스핀 안에서 밖으로 치면서 먹이는 게아웃스핀이었죠 그럼 저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주는 스핀 좀 짧겠죠? 또 안, 안으로 빼서 이렇게 좀 세게 쳤죠? 좋아요 또 보세요 스트로잘 보셔야 돼요 뒤쪽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똑바로 치는 게 아니라 옥스윙처럼 안에서 이렇게 밖으로 스핀을 주고 있어요. 자, 다시 안에서 심하게 안에서 이건 약간 오른쪽이겠다. 어, 이렇게 주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건 아웃스핀이었죠. 이번에 인스핀. 인스핀은 이렇게 지금 보면 약간 깎는 느낌이죠. 다시 보고. 인스핀 자, 또 밖에서 인스핀 좋아요. 또 인스핀 이렇게 인스핀 이렇게 해서 이제 치는 게 인스핀 퍼시예요. 그런데 저는 뭐라고 하냐면, 아 똑바로 치는 퍼팅도 좋지만 인스핀 아웃스핀 퍼팅 연습을 평소에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똑바로 칠수 있는 나의 최적화된 스트로크를 찾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러면 그대는 무슨 스타일이냐 그러면 저는요 약간 인스핀 당기는 퍼팅을 하면 거의 성공률이 높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 딱 보고 이런 식으로 퍼팅을 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저는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필드에서. 근데 어떤 분한테는 제가 딱 스로크 형태를 보고 안 해서 이렇게 아웃스핀 형태로 가라고 해요. 그러면 아웃스핀으로도 퍼팅을 성공시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언제 특성이 좋냐면 훅 라인일 때는 우리가 드로우를 쳐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부드럽게 아웃스핀으로 해 가지고 퍼팅을 하고 그다음에 슬라이스 라인일 때는 컷. 그러니까 인스핀으로 해서 이렇게 공이 슬라이스가 나게끔 쳐 주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는 라인만 놓고 어디쯤만 가면 때굴때굴 굴러가게 쳐야 되겠다고 라 퍼팅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라인을 태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거는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지금은 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그래서 제가 스트로크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다음 시간에 인스피 트 아웃스피 트를 같이 잡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이 연습만 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일단 옥퍼팅은 보고 그쪽으로 보내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스퀘어로 만들었을 때는 약간 out in, 그 다음에 in out, 그래서 out spin in spin으로 공을 드로우도 만들고 페이드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연습을 통해서 가운데를 찾는 퍼세 스트록의 기본 능력이 갖춰져야 여러분이 퍼팅을 여러분 주도적으로 할수 있다 그 메시지를 오늘 오리엔테이션에 드렸으니까 꼭 참고해서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아직 구체적인 방법론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in spin out spin, 그 다음에 스퀘어 스트 e 이스트 e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괜찮죠? 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땡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비골프학교 오케이 스윙골프 아카데미 옥 선생이었습니다. 옥맞습니다